네. 저, 진짜 저도 부끄러워요 찍는 셔소 <웃음> 네. 얼굴 <웃음> 어, 못 봤어. 네. 어 어때요? 네. 가아 네. <웃음> 가자. 가자. 우리할수 있어. <웃음> 태상아, 오빠 뽕핑 좀 해야 돼. 어? 이거 해야 돼? 아 진짜 너무 웃겨. <웃음> 갑자기. 아 진짜 너무. 그래서 집에 가면 또 심심해하고 운동 중에 강도가 가장 강한 게 수영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 우리 아이는 수영을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람이랑 똑같은 게 처음에 하면 더 무서워 하는데 이제 적응을 하고 실제로 선생님들과 같이 배우면 좀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우리 세상이가 저희 요즘 좋은 아카 센수도 있는데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도 있는데 세상이가 수영을 좀할수 있으면 더운 여름을 즐겁게 보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수영에 도전해보기로 했요 대성이가 소형에 이 적합한 조문 아니에요. 배가 풍퍼지마지 않고 날씬해서 잘 뜨는 게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세상이가할수 있으면 다른 아이들도 다할수있고 선생님, 파이팅, 파이팅. 상성 여기 여기야.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두 아쿠아센터의 고성준팀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이 세상의 수영을 알려주실 거예요. 네, 세상의 수영을 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물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는 아이들이 주변에부도 우선은 두려움이 생겨요. 네. 물이라는 공간이 자기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물에 먼저 접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물 근처에서 걸상체수 있을 때 걷는 것도 이제 모자님과 같이 해보고 그러면 좀 걸어볼까요? そ 자 <목소리도> u 아우 렇게 어, 완벽하지 않습니완벽다가자 <웃음> 아, 네. 아, 네. 중심스럽게 감이 어떠세요? 어, 너무 기분 좋은데 이 재밌어요. 내 새끼가 뭔가 이겨내는 모습을 보니까 막뿌듯 응. <목소리도> 응. 그 다리가 들어가는 거는 음, 크게 가는 거 어, 네. 이게 반거 아니에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수영을 한다 생각을 하면 저항이 네. 생겨요. 네.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음. 이 부분이 되게 어색해요, 체육들이. 보자리 수만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야, 움직여보는 거예요. 네. 다리가 당겨지는 거. 이건 너무나 익숙해. 그러고 나서 나오면 오. 아니에요,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싸 수영에 대한 내가 다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근데 원장이니다 여러분은 밖에 막 도망다니지도 않고 그런 감이 심하게 느껴지지않 돼. 6단계까지 왔다는 게 정말 이게 다 오다와의 실행. 아 근데 너무 재밌네요 이거. 오늘 실제로 수영까지 안했는데 네. 그거 그, 한 시간씩 죽지 않아. 한정도로 너무 재밌어요. 다음 시간에 세상이가 점점 성장해 간다라는 것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 솔직히 못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물에도 들어오고 생각보다 깊은 물에 들어갔을 때 몸의 긴장도도 되게 낮아서 약간 아빠미 소오빠한데 아빠미 소를 짓게 됐고 이래서 수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꾸준히 해서 세상이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잘 수영 잘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가 처음에 저한테 와서 산책을 하고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요즘 점점 막이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영도 사실 새로운 환경이고 소리도 그렇고 물살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이 적응력이 점점 빨라져서 만약에 정말 강아, 우리 강아지가 좀 자신감이 부족하고 적응력이 좀 떨어진다고 라 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보호자분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저희 세상처럼 이될수 있다는 라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영상 그 폭염 콘텐츠에서 이렇게 너무 더운 날 산책도 좋지만 수영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저도 한번 실제로 해봤는데요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만족했고요 관심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의 수영 성장기도 계속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놀러 오세요 안녕